안녕하십니까 7월 1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어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자 상승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5.9%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데요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원유는 지난주 재고는 증가했지만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했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피크아웃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매월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유가와 공물가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연준의 행보는 강한 긴축 정책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0.75% 이상 가능성이 높지만 1%를 이상하는 울트라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다고 자신해도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9% 매도 51%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4% 매도 46%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9% 매도 11%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여파로 혼조세입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증시는 올라가기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은 11,00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3달러와 100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17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